마스크에 가려사니까. 좀 편해? 마스크 하면서 근데 입 냄새를 아주 테스트해보는 아주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 애들안녕이야 어, 코로나 요즘 너무 난리잖아 근데 또밖을 나가야 돼또 일하러 나가야 되고 그 얼마나 힘든 현장이야 응? 집에만 있고 싶은데 재택근무 원큐나 원해 솔직히 뭐 마스크에 묻지 않는 메이크업 막덜 묻는다는 메이크업 없어 그냥 안 해야 돼 원래 솔직히 화장 하지만 우리는 해야 돼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 하지만 화장해봤자 우리도 보이지 않아 우리의 공들인 이 메이크업 그냥 하고 싶으니까 또 우리 마스크에 또 얼마나 이렇게 비벼대고막 이렇게 침 튀기고 하겠니. 또 우리 피부 진정시켜줘야 되잖아. 요즘에 내가 잘 쓰고 있는 거요거 홀리카홀리카 레이온 스킨 에멀전이야. 피부 보충해줘 자고 진짜 순하고 유분기가 없는 리얼 수분이야. 얘로만 그냥 두번 정도 레이어링 해줘. 진정해 진정해 이러면서 얘는 듬뿍듬뿍 발라도 돼 우리 피부 소중하고 얘는 수분밖에 없어 유분이 1도 없어 음, 막 튀긴다 튀겨 눈치지 않을 거예요 코로나 개라우 코로나 꺼져 솔직히 파운데이션 쿠션 바르기 찝찝해 그래서 나의 해결책은 뭐다? 선쿠션이야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또 추천해줄 선쿠션이 있어 짜라란 어때? 요거는 미샤 시카딘 센틀라 왕쿠션 선이라는 건데 대왕 이렇게 이런 진짜 내 손가락 똥똥이 손가락이 3개가 샥 왜안 들어가? 쉬. 이렇게 들어가는 빅사이즈! 빅사이즈가 빅사이즈를 만나다 얼마나 좋아 플러스 사이즈. 음아좀 촉촉한 선쿠션 없을까? 막 찾다가 디렉터 파이님이 추천한 그런 선쿠션이라서 뭔가 했는데 이게 무기자차야. 근데 무기자차가 대부분 눈 시림이 엄청 심하거든? 촉촉한데 자연스럽게 톤업도 되면서 눈 시림도 없는데 SPR4 수프의 뽀뽀뽀뽀. 플러스가 다섯 개야. 한번 보자고! 코로나 꺼져 메이크업. 지금부터. 꺼져도좀 가까이 보여줄게. 일로 와봐. 따라와, 너희들. 따라와야지. 어, 그만아, 그만아, 그만아, 그만아. 그만 줌이네. 컴, 카메라 왜 이래, 코메라. 그만, 그만. 뒤로. 빽빽빽. 백, 백, 백. 그만. 얘가 쿨링감이 엄청나. 요즘에 또 마스크 낀다고 수염도 제대로 안 밀어. 공감하지? 마스크에 가려사니까. 편해? 마스크 하면서 음, 내입 냄새를 아주 테스트 입은 아주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 우리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우리 평상시에 입 냄새나는 친구들. 나 같은 애들. 자기 입 냄새 반성해야지. 이 정도로 톤업이 돼. 지금 이렇게 톤업이 됐고 커버력은 없다. 선크션에뭘바라겠니 이거 협찬 아니야. 미사에서 나한테 협찬해주겠어? 협찬 아니 협찬 진짜 내가 내돈 주고 사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추천하는 거. 그래서 나는 요즘 이걸로 베이스 끝내 그냥. 한번더 쿨링감이 뒤져요 그냥. 이 촉촉함이 엄청 오래오래. 얘를 너무 추천해. 나처럼 화장은 하고 싶은데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쓰기 너무 싫어. <웃음> 마스크에 뭔가극혐이하는 친구들은 요거만 써봐. 성분도 나쁜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걸 나깜져 때려버려. <웃음> 무섭지? 미안해. 어때? 여기 지금 블링블링해지거 뭐야? 블링블링해서 민혁. 죽여줬지. 팜 나왔지? 뿅냥. 이글리스 블러 퍼더 팩트를 사용해가지고 이마에 또 오뎌면 개기름 쩔잖니. 나만 그러니? 눈가도 한번 잡아주고 다음은 눈썹을 그려줄테야 극세사 아이브로우 펜슬을 사용해가지고 눈썹 끝에를 먼저 이렇게 그어 그리고 틀을 만들어줘 어 왜이래 또 카메라 앞이라서 또 긴장해가지고 또진홍이가 어? 결대로 그려 나 원래 이런 애 아닌데 한이 정도? 어머머 왜이래 자 요정도 요정도로 눈썹 완성 엣지 있는 아치형 눈썹 완성 했지알았지요유 눈썹 완성 오랜만에 화장 요런 느낌으로 멋지다 이글립스 블러피 쉐딩 진짜 슬림핏 컬러를 이용해서 코 쉐딩 해줄 거야 콧볼은 안할 거고 콧대만 살려줄 테야 이렇게 이 정도로 그냥 콧 콧대 서리 슬적 음영 요정도 요정도로만 쓱이렇게아유 예쁘다잉 화내도 똑같이 요렇게 콧대를 완성시켰습니다 요 쉐딩으로 눈에도 음영을 좀 주자고 어우 정말 코로나가 아주 사람을 열어 힘들게 하더라 아유. 우리 모두가 걸리지 말아야 돼 진짜 이 쓸모없는 이 바이러스가 왜 나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야 짜증나게 씨. 요걸로 이렇게 여기 에버레 아, 두 마리 아나 애교살 너무 예쁘 솔직히 부럽지 좀? 이러면 눈화장 끝 마지막 립 남았어. 요즘 내가 정말 잘 쓰고 있는 홀리카 홀리카 하트 크러쉬 글로우 틴트 에어베 이거는 정말 예쁜 살구 복숭아 같은 컬러야. 촉촉한 틴트라서 너무 예쁘지. 말다 했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얇게 한번 발라주고 그 다음에 한번더 이렇게. 어, 이런 뭐하냐고 마스크로 다 가릴 건데. 하지만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 알지. 근데 약간 좀 심심한 것 같아. 그럼 나는 이걸로 블러셔도 해줘 이렇게. 왜냐면, 마스크 바깥으로 살짝 볼 튀어나오잖아. 그리고 그냥 손가락으로 뚜들뚜들 오, 예쁘다. 별거 있니? 그냥 뭐, 예쁘면 예쁜 거지, 뭐, 메이크업이란 게. 근데 이거 컬러 너무 예쁘지? 너희도 사고 싶지? 사봐봐. 지금 홀리카홀리카 세일하더라. 해주고, 얘 컬러 자체가 남녀노소 누구나 쓸수 있는 그런, 너무너무 예뻐. 눈이 눈이 부셔. 숨을 멋이게 했어. 떠내는 거. CGGG,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코로나 꺼져 메이크업 완성이야. 코로나 꺼져! 개라 까불어 이 자식이. 이렇게 메이크업을 마쳤는데 빠진 게 있지. 이 마스크 이렇게 끼면 우리가 한 메이크업이 무용지물이 됐다.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 알지? 았 우리 모두 마스크 잘 써가지고 어 코로나 걸린 일 없게. 전 세계에서 꺼내는 우주에서 꺼져. 코로나 꺼져 메이크업. 마스크 필수로 착용하고 건강 조심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